우리가 이 발음을 복원하자고 하는데 복원하자 고 찾아내자는 거지 왜 그러면 한글로 영어도 표현할 수 있고 중국어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원래 그렇게 만든 게 후면 영음이었는데 혀를 말때이 천장이 안 되고 슈! 슈! 하는데 슈! 한번 보세요쯔쯔 음. 원음을 해슈라고 하는 발음이 중국 사람도 발음 잘한 사람 거의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에요 이게 반시음이라고 하면. 또는 권설음 혀를 말아서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특징이 입구조가 있더라고. 원음으로 갈수록 북경으로 갈수록 이 입술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팔처럼 벌어지는 거예요. 쑤 이렇게. 그왜그러나 생각해.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소수민족, 우리 조선족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많이 안 뒤집어져. 슉 이렇게. 근데 막 원음으로 갈수록 이게 막 뒤집어져. 이렇게 웃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 인체 공학적으로 우리가 나팔 또 다른 나팔. 마지막 끝이 어떻게 돼요? 멀리 가야 돼. 그래서 알았던 거아 왜냐면 혀를 말면 소리가 나냐고요. 다 막히지. 그 소리를 밀어내려다 보니까 입술까지도 멀리 보내게해서 슉! 해볼까요? 시작! 슉! 슉! 이것만 알아도 돼요. 왜냐면 영어도 yes, no만 알면 기본은 끝나잖아요. 이게 중국어 yes, no야. 해보죠? 슉! 슉. y yes. 예스! 너는 불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요 발음은 원사름이라고 반치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이 발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요 발음은 재밌어요. 목소리 깊은 발음이라고 해서, 목 구멍 안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저를 따라서요, 흐어, 흐어, 소주 <목소리> <카우트> 들으신 분들, 흐흐 <목소리>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히읗하고, 몸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절대로 다시 흐흐흐흐흐흐 이게 중말로 마셔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마셔냐면 흐르게 하다 흐르게 하다 흐르게 흐르게 하다 미루만 빼면 돼. 흐흐 우리 흐흐갈수 있어. 예스 너 알았지 마셔 이것만 하면 돼요. 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라는 거. 요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옛날에는 이게 붙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떨어지면 이응이 아니에요. 이응이 아니에요. 초성, 중성, 종성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없는 걸 그냥 붙이는 거예요. 발음이 없는 형식적으로 붙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응이에요. 지금 우리가 쓴 디자인에 이게 간략화가 돼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정도는 알아야지 디자인 프로젝트를 한글프로 프로젝트 이렇게 딱 받으면은 응용을 할수 있지. 이걸 모르니까 동계올림픽 때그 그것도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어서 외국업한테붙여가지고저는 눈꽃송이를 전부 다 한글로 했잖아요 우리 답답한 게 24장만 가지고 활용하니까 근데 지금 왜 이게 발음이 필요하냐 중하고 관계있다 보니까 앞으로 교류가 많으니까 이 발음이 없으면 중국은 한 문장도 못하는 거야 이 문장이 없어 특히 영어는 또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음을 복원하자고 하는데 복원하자고 찾아내자는 거지 왜 그러면 한글로 영어도 표현할 수 있고 중국어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원래 그렇게 만든 게 홈앤자홈이었는데